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하루 3분 주산 9일차 10의 자리 더하기 10의 자리에서 5의 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자 오늘 요 부분도 새 문제이지만 정확히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6을 놓습니다 엄지검지 뽀뽀하고 털고 1의 자리 10의 자리니까 2 0 6동시자 26을 놨죠 자 여기에 17을 놓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1 7을 여기에 나야 돼요 근데 3 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할수 없을 앞자리 올리고 자 오가 내려왔네요 그러면 칠의 머리 꼬리를 활용하면 됩니다 7 하니까 얼마죠 43 되었습니다 다음 15 더하기 18을할 겁니다 자 먼저 15를 넣습니다 여기에 18을 넣을 거예요. 8을 올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4밖에 없죠. 더할 수 없으니까 일단 앞자리 올리고요. 5가 내려왔을 때는 머리꼬리를 활용하라 그랬죠. 8의 꼬리가 얼마죠? 네, 3이죠. 3이니까 동시 자, 다시 동시 자, 그래서 33이 되었습니다. 다음, 24 더하기 10. 3을 놓겠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24를 놨습니다 자, 24에다가 13을 더할 겁니다. 자, 더할 수 없을 땐, 아, 먼저 10을 놓고요. 3을 놔야 돼요. 근데 여기, 여기는 꽉 찼어. 그렇지만 5가 남아있죠. 그럼 3의 짝이 얼마죠? 3의 짝이죠? 네, 그럼 동시에 이렇게 내려주세요. 답이 얼마예요? 37이 됩니다. 자 5가 내려왔을 때는 머리꼬리를 동시에 올려 주고요 여기가 남아있어 5가 남아있어요 그럼 머리꼬리를 동시에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자26 더하기 17 다시 해볼까요 26 더하기 1 7을 더할 수 없죠 앞자리 올리고 꼬리 7에 대한 꼬리 동시에 올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 24 더하기 13 요거는 5를 내리는 거해 볼게요. 24 더하기 10 3을 더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지만 5를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5의 짝이 얼마라고 랬죠 3의 짝. 3의 짝이니까 2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37. 그러니까 5를 올렸다 내렸다. 6, 7, 8, 9. 정확히 해주세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